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이 일종의 장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고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적인 장사와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장사에도 경기가 있어 잘될 때와 안될 때가 있고 때론 초짜가 경력 1 0수년의 장사꾼보다 돈을 더벌 수도 있으며 때론 망할 수도 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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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얼마 되지 않는 공과금도 못내었을까 아무 일이든 할수 있는 나이였지만 공부를 조금 더해 보다 나은 직장을 잡아 보자란 생각만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제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 저의 상황만을 간단히 올립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제 친구도 창업을 했습니다 1억에 가까운 투자금 안정된 체인사업으로 시작하였지요 그 친구를 만나면 왠지 내 자신이 하는 일이 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를 만나면 무척 쪽팔렸지요. 그 당시 한가지 그 친구보다 내가 나아 보였던 점은 난더 이상 내려갈 미치 없었던 그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1년이 지날 시점인 지금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아직도 월세이지만 조금 더 넓은 보증금 1 천만원짜리 월세로 옮겼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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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나 스킬핑을 하시는 분들부터 중투장투자까지 골고루 계신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단골고객이신 공공증권에서 애널로 활동하셨던 분의 집에 키씨가 고장나 수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제가 올린 이 글을 읽고 어그 사람인가 보네 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제가 주식을 하기 위해 저희 고객분들께 물어본 분이 스무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분 포함 각계각층의 고객분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마라, 은행이자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라. 절대 여윳돈으로만 해라 등등. 결심을 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나와 평생을 동고동락할 배우자 마라에게만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강 심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뜻 수락을 해주더군요. 술도 좋아하지 않고 노음니다 도박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증권을 한다고 했으니 그냥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었던 거 봅니다. 다음날 주거래 은행에 가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그 당시 저에게는 거금인 50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pc에 세팅하고 모든 준비 완료 아무것도 없이 장사를 시작했던 나 불과 2년만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거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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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놔두고 오르면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곳에서 한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집을 나오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일까. 500만원이 금방 1 천만원으로 그1 천만원이 금세 5천만원 1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금 알겠더군요. 28만원이란 작은 돈을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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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는 분명 저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집 장만하는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력함에 얻지 못하면천행이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은 불운이다. 모든 분들 성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것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학교에서 주식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에 대한 흥미가 생겨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주식 투자금으로는 딱 1천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식 호가창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졸이며 시작했습니다. 매도 물량, 매수 물량, 호가창을 들여다보다 보니 왠지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 보이고 매수 물량도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슬쩍 매수 주문 던져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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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때 25,300원에 380주 매수하였습니다. 일하면서도 하루종일 주식 생각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 들어가 보니 26,700원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급히 26,400에 주당 1,000원 정도 남기고 매도하였습니다. 그래도 몇십만원이라도 건졌습니다. 하루일단 공돈으로 생긴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한 10분 뒤에 다시 창을 들여다보니